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어, 엄마 아빠는 안 계시지만 친정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의 서재에 들어왔는데 아빠의 오래된 꿈을 몇권 찾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, 아빠가 지금 세종에서 하시는 이야기들은 지금 막 도단한 새싹들이 아닙니다 어.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아주 커다랗고 오래된 나무입니다. 아빠와 함께 세종에서 지방자치의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열리기를 기도하고 응원합니다. 아빠 화이팅!